속보입니다. 오늘 5월 2일 오후 12시 13분에 큐슈 슈가나다에서 규모 2.8 전원의 깊이는 20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큐슈 동쪽 슈가나다 해역의 지진은 과거 대규모 화산 폭발이나 대지진과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큐슈 슈가나다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했던 작년 2022년 1월 4일 새벽 5시 6분에 시작된 규슈 슈가나다에서의 규모 2.9의 지진을 시작으로 1월 한 달에만 41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슈가나다에서의 지진이 시작됨과 거의 동시에 2022년 작년 1월 15일 현지 시각 오후 5시 26분 남태평양 통가 통가 통가섬 근처의 해저 화산에 이 VI 5급의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해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11국가들은 수년 만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였으며 학계에서는 통가해저화산의 폭발 규모가 무려 1000년에 한번 있을 법한 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규슈슈가나다 해역의 지진은 큰 화산 폭발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슈가나다 지진은 난가의 해곡 서쪽 슈가나다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해구형 지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규슈에선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시코쿠에선 에이메현, 고치현 등이 태평양과 맞닿은 지역에서 큰 쓰나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브레고리에서부터 대만과 오키나와를 거쳐서 규슈 남부의 도카라열도와 스너노세지마 사쿠라지마의 화산폭발 그리고 규슈 슈가나다 해역, 에이메현, 시코쿠 기이 수도로 반복되는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남태평양 마누아또와 뉴질랜드의 강진 이후 발생을 했었던 후쿠시마 등의 살리쿠해역의 강진이 아니라 마누아또의 강진이 이 난카이트로프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4월 25일부터 오늘 5월 2일까지의 남태평양 브레고리에서의 지진을 살펴보면 p g 에서 4월 28일 규모 6.0과 6.6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을이 지진들이 우려되는 이유는 이 진원의 깊이가 둘다 무려 598.5km에서 598 592.9km라는 것입니다. 해저화산의 대폭발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 해저화산 대폭발이 슈가나다 해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으며 작년 1월에도 통가의 해저화산 대폭발이 일본 규슈 슈가나다에서 1월에만 총 41번의 지진이 발생하게 을 만든 것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